좋습니다. 어 재밌네. 와 팬이에요. 어 그러니까 목회 뭐 많아? 이거 진짜 목회 뭐 많아. 몇 개야 대체? 하나 둘셋넷다 여덟 개야? 어 미션 목회 여덟 개야. 목회 많아. 아빠 죽겠네. 근데 이거 미션 깨다가 쏠릴 거 같은데. 아 불안해. 와이, 와이가 아픕니다. 아 카비가. 음, 기기. 뭐지? 이 아이어. 이거이 보리가더입니다. 아, 좋습니다. 따라오시죠. 그 질문이 있 아, 어떤 거죠? 아, 이거. 이에요 아, 근데... 아니, 가도세 미션 왜뭐 이렇게 많아? 여덟 개나 있어 무슨. 뭐는 뭐야, 미션승이야? 아니, 뭐지? 이게 이게 뭘까? 아, 이거 맞아? 이거 이것도... <웃음> 이거 사면 속 맞아, 이거? <웃음> 나 잠깐만. <웃음> 이거 너 그냥 놀리는 거 같은데? 직업 자체가 날 놀리는 게 아닌가 싶은데? 아 이거 지금 똑같은 미션만 몇 번을 깨는 거야 <웃음> 이게 권님 저 죽여주세요 권님 저 계속 거의만 걸려 아, 근데 이게 미션이 하도 많아가지고 지금 사람 다 썰렸는데 미션 아직도 못겠어! 전기 꺼졌다 이러면은 제가 킬을 하기 딱 유리한 상황이죠? 아큰났다 화장실 미션이 되게 긴데 30초 걸리는데 30초동안 기도하고 있어야겠다 아, 언제 되는 거야 미션 놀랍게도 제가 가도새 미션 8개요도 지금 다 깨고 있거든요? 세판 연속? 이거까지 깨면 세판 연속 다 깨는 거야 아니, 언제 아 언제 받아줘? 뭘이게들아 언제 받아지는 거야? 거의 다받아줬잖아 됐다 아 죽었네? 가도새 없다 해볼게요 아 봐봐 이거 이정도면 박내기라니까아 이정도면 박내기야 그냥 <웃음> 아 말이 <웃음> 아 미치겠다 진짜. 대답이 <웃음> 아닙니다 여러분들 지금 잠시 어디 갔다 왔는데 어, 아직도 게임이 안 끝났구나라고 생각할수 있는데 아닙니다 게임 이미 네 판째입니다 네 판째 똑같은 직업이었습니다. 가자. 아니 가도새 네번 <웃음> 말이 되냐고 가도새 네번 말이 되냐고 <웃음> 끝.